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, 제가 어, 양산에 음, 엄마께 다녀왔어요 어제 저녁에 올라왔는데 어, 아무래도 저는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게더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<웃음> 갔다 오니까 음, 몸이 더 조금 음,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약간은 처져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엄마를 뵙고 오면서 음 물론 영상들을 저는 쉼없이 올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찍고 저런 거 찍고 해가지고 이제 올리기는 했어요. 근데 어 마음이 어 제가 정리하고 싶었던 마음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어, 마음을 좀그 넓은 드넓은 해운대 바다에 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왔으면 했었어요. 근데 뭐 다행히 그래도 어,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드는 생각이 아, 좀 정리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. 제가 뭐 평소에 안 쓰던 거뭐 서류들이나 안 쓰던 뭐 냄비 녹슬은 거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좀 했으면 해서 지금 정리하던 차에 또 영상이 안 올라오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죠 <웃음>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아, 정리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,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뭐 냄비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뭐 이런 단계이 겠지만 그것들을 하나씩들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내 마음도 같이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쉽지 않은 현실이죠 그렇지만 정리를 할 거는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집안 정리 할겸 해서 정리를 하면서 제 마음도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더 해보고요 아직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제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 마음 같아서는 시골로 당장 가서 음 시골의 그 여러가지 상황들이나 뭐 아름다운 경치들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는 싶은데 어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,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한게 요리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. 뭐,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<웃음> 지금 십몇 년을 이렇게 요리 쪽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, 어, 지금 당장은 뭔가를 달리 확 바꾸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.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 못해 지금 이제 그, 뭐, 제가 블로그를 오래도록 했었어요. 그래서 이 블로그에 이제 오랜 지인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유튜브를 하라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. 하긴 했는데 아직도 저는 제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지금 잡지를 못했어요. 앞으로만 지금은 제가 그 요리를 계속해서 올리기는 합니다만은. 앞으로 제 채널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. 정말 전문적인 어떠한 그 지식을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이 될지, 이제 요리를 전문적으로 해서 또 올리는 그런 채널이 될지, 아니면 시골 생활을 좀 이렇게 좀 여유롭게 즐기는 그런 어떠한 그 여유로운 또 채널이 될지, 그건 아직도 모르겠어요. 어, 하지만,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열심히 해 나가는 그걸 볼때 어, 아무래도 저는 진짜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<웃음> 요리 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단지 이걸 이제 집에서만 하느냐 아니면 자연과 어우러져서 자연에서 나오는 식재료로 어, 진짜 전문적인 그런 요리 채널을 만들 것이냐 네, 그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 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제 채널이 좀더 커진 후에 어 제가 뭐 질문 형식으로 단답형으로 이렇게 해서 어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. 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 구독자가 지금 뭐 156명이에요. 근데 이게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굳이 저는 신경 안 쓰고 싶어요. 물론 신경이 안 쓰이진 않겠죠. 그죠? 근데 어, 구독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좋아서 그리고 제 요리가 좋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찐팬들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. 그런 바램들을 갖고 있고요.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찾아갈 거예요. 근데 어, 열심히 해볼 거예요. 이거 그래도 제가 그 기본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한 십몇 년을 했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틀은 제가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어 금방 확확 뭔가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어 좀더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조금씩 더 좋아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저도 나이가 쉬은 3이 되네요 아,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제 한 살씩 더 예, 연세가 드시는 <웃음> 상황들이죠 나이 먹는 거 어, 받아들여야 되죠 이제 한동안은 저도 그랬어요 아 나이는 안 먹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어, 제가 잘살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<웃음>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영상 만들고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어, 항상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어,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아이이가될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더욱더 복된 나날들 되시고 어, 더욱더 건강하시고 어, 하시는 모든 일 대박나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은 맛있는 요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. 구독자님 감,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. <웃음> 나이 한살더 먹으니까 말도 버벅거려요. <웃음> 그래도 할 말은 다하죠. 그죠? 다들 복 많이 받으세요. 미리 인사드려요. 다음 영상으로 봬요. 감사합니다.